자반증 환자분들은 평소 생활습관에 따라 증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전복이나 굴과 같이 기력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해산물 섭취는 괜찮은지인데요. 전복이나 굴과 같은 대부분의 해산물은 성질이 시원하고 영양분을 자양하고 혈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어 드셔도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이런 음식은 아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산물을 날것으로 드실 경우 식중독과 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자반증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